걱정해줄까봐 몸에 안 좋은 거 하러 왔어 시끄럽고 졸립다 그래 이제 집에 가야지 지금 뭐해? 밤에는 바람이 점점 차가운데 따뜻이좀 입고 다녀 먹부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가 가진 언어로 표현 못해 알잖아 내가 좀 서툴지 지금 뭐해 의식은 점점 희미해 가는데 네 얼굴은 더 또렷하게 생각이 나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나란 놈이 그렇지 뭣도 못해 말도 못하는 내가 싫어 싫어하는 담배도 피고 술도 했어 술이 깨.